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부인 김미경 자녀 딸 등록해주세요. 벚꽃해 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함께 대권 주자들의 부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부인인 김미경 여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남편을 알리는 일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특히 남편의 정책을 홍보할 때는 거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남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등록해주세요. 하지만 아직도 대중 앞에 서면 수줍음을 감추지 못하지만 가끔 사자후를 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여사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남편의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불러주신 후보다며안 후보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또한 박사 학위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김 교수는 기존의 대권 후보 부인들에 비해 정책적인 면에서 매우 전문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김 교수는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객관적 조언자 역할에 치중한다고 합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즉, 두 사람 다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 각자의 영역에 직접적인 간섭을 자제한다는 것.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교수가 영부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며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한편 안철수 현상은 바로 무릎팍도사와 힐링캠프 출연 이후일 텐데요.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는 안철수가 출연해 아내와의 만남, 당시 대선 출마에 대한 소견 등 그간의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안철수 아내와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자료화면을 통해 공개된 것인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안철수 아내 김미경씨가 직접 보내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은 그의 군대 시절부터 연애 시절, 딸 서리 양의 모습, 연애 편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철수는 아내 김미경씨에 대해 아내는 나와 같은 곳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며 마흔까지 의사로 지내다가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받아 의료분쟁, 의료윤리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애틋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었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이어 MC는 딸이 공부를 잘하냐고 묻자 안철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등록해주세요. 화학과 수학 두개를 전공했었다며 우월한 유전자를 자랑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